헤이든 스튜디오의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 여섯 번째 강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강좌에서는 일러스트레이터에서 패션 디자인 작업을 더욱 편리하게 하기 위해 작업 영역을 개인화하고 최적화하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 오른쪽을 보시면 작은 아이콘들이 있는 패널바가 있는데요. 패널바는 작업 영역의 구성 요소로서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패널바를 확장하려면 상단의 화살표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여러 가지 패널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패널들은 일러스트레이터에서 기본으로 제공하는 작업 영역 중 하나인 필수 클래식으로 구성된 것입니다 필수 클래식은 가장 기본적인 패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에서는 다양한 작업 영역들이 사전에 설정되어 있는데요 상단의 메뉴바에서 윈도우를 클릭하시고 작업 영역을 선택하시면 레이아웃, 문자 처리, 웹, 인쇄 및 보정, 자동화 등 미리 준비된 다양한 작업 영역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원하는 작업 영역을 선택하시면 오른쪽의 패널바가 그에 맞게 변경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자신의 목적과 취향에 따라서 원하는 패널들을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패널을 추가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새로운 패널을 추가하려면 윈도우 메뉴에서 패널을 선택하여 화면에 띄우거나 오른쪽 패널 바에 드래그하여 원하는 위치에 붙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패션 디자인을 위한 작업 영역을 설정해보겠습니다. 기본적인 작업 영역은 필수 클래식으로 선택하겠습니다. 상단 메뉴바에서 윈도우를 선택한 뒤 작업 영역 새 작업 영역을 클릭하고 이름은 패션디자인이라고 적은 뒤 확인을 눌러주세요. 설정을 위해 오른쪽 패널바는 모두 확장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필요한 패널들을 윈도우 메뉴에서 고르겠습니다. 저는 패션 디자인에 유용한 패널들로 다음과 같이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윈도우 메뉴에서 문자 작업내요 정렬 그리고 패턴 옵션을 선택합니다. 저의 경우 주석이나 자산 내보내기 같은 패널들은 거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닫아서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화면에 띄어져 있는 문자 패널을 선택 후 드래그하여 오른쪽 패널 바에 고정합니다. 정렬 패널을 드래그하여 원하는 위치에 고정합니다. 작업내역 패널을 드래그하여 패널바에 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러리 패널도 저는 거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아있는 패턴 옵션 패널은 공간을 아끼기 위해 속성 옵션 패널과 합치겠습니다. 드디어 커스터마이징을 통한 나만의 작업 영역이 완성되었습니다. 두 번째 패널은 아이콘으로 축소해 놓은 다음 필요할 때만 확장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제는 나만의 작업 영역이 잘 저장되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미리 설정되어 있는 레이아웃으로 작업 영역을 바꿔보겠습니다. 오른쪽 패널바가 미리 설정된 디자인에 맞게 변경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다시 윈도우 작업 영역에서 패션 디자인을 선택하면 이전에 만들어둔 패션 디자인 작업 영역이 그대로 나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제 일러스트레이터를 켤 때마다 이 작업 영역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새로 만든 작업 영역을 삭제하고 싶다면 메뉴바에서 윈도우를 선택하고 작업 영역 작업 영역 관리를 선택하여 삭제할 작업 영역을 고른 뒤 휴지통 아이콘을 누르시고 확인을 누르시면 삭제가 됩니다. 패널처럼 도구 툴도 자주 쓰는 도구들을 도구모음 창에 넣어 나만의 도구 툴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나만의 도구 툴을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 메뉴바에서 윈도우를 선택한 다음 도구 모음 새 도구 모음을 선택하고 이름은 패션 디자인 도구라고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누르시면 새로운 도구 모음이 생깁니다. 그 다음 도구 창 하단에서 도구 모음 편집 아이콘을 클릭하고 도구의 이름을 알기 쉽게 목록 보기 표시로 변경합니다. 이제 원하는 도구를 패널에 추가하려면 해당 도구를 선택 후 드래그해서 옮기시면 됩니다. 패션 디자인 작업을 할때 자주 쓰는 도구들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 도구 직접 선택 도구 펜 도구 고정점 도구 페인트 브러시 도구 매끄럽게 도구 패스 지우개 도구 연결 도구 문자 도구, 반사 도구, 크기 조절 도구, 그리고 블렌드 도구입니다. 이런 식으로 원하는 순서대로 드래그하여 도구모음 창에 넣으시면 됩니다. 도구모음 편집이 선택된 상태에서는 위아래로 드래그하여 순서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상단의 확장 버튼을 클릭하여 두 줄로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오른쪽 패널바에 붙이고 싶으시면 드래그해서 이동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방금 만든 도구 모음은 새 작업 영역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새 작업 영역에 자동으로 저장되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른 작업 영역을 선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레이아웃을 골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작업 영역을 선택하게 되면 나만의 도구 모음 창이 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패션 디자인 작업 영역을 다시 선택하면 나만의 도구 모음 창과 패널이 다시 나타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패션 디자인을 위한 나만의 작업 영역을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취향과 목적에 따라서 패널과 도구 모음을 커스터마이징하면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좀더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디자인 작업을 할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패션 디자인에 관심 있는 분들은 꼭 한번 시도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헤이든 스튜디오 홈페이지에서 더 많은 디지털 패션 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으며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